안녕하세요 스케이트보드 강사 김세중입니다 오늘은 하프캡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프캡은 페이키로 가면서 180도 알리를 하는 것을 하프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사이드 하프캡, 프론트 사이드 하프캡이 있는데요 그두개다 하는 방법이 쉽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하프캡은 스티브 카발레로 라는 프로가 했던 카발레리얼이라는 기술의 반만 한다고 해서 하프캡입니다 카발레리얼은 페이키 3 6 0도고 하프캡은 페이키 180도입니다 하프캡을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페이키로 주행을 잘 해야 되고요 페이키 할 일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페이키 할일할줄 알고 엔드워크 엔드오버 이것만 할줄 알면 누구나 쉽게 탈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드를 연습하실 때 앞으로만 가면서 기술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드는 뒤로 가면서도 기술을 하거든요 앞으로 가면서 하면 프론트사이드 원해리 그리고 백사이드 원해리가 있는데 뒤로 가면서 하면 프론트사이드 하프캡, 백사이드 하프캡이라고 합니다 널리에서는 널리 하프캡이라고 하지 않고 널리 프론트사이드 원해리 널리 백사이드 원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일단 이 기술 하나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페이키로 주행을 하면서 팔을 반대로 젖혔다가 돌아갈 방향으로 시선과 어깨를 돌려주면서 팝을 그대로 칩니다 그러면 보드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앞발을 알리처럼 노즈로 가져가서 그대로 노즈에 걸고 버티면서 돌면 됩니다 이론은 언제나 1분만에 끝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실패하는 다양한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수업을 하면서도 느끼고 제가 연습 하면서도 느꼈던 실패하는 경우는 보드가 뒤집어지는 경우입니다. 팝을 칠때 임팩트를 잘못 두었거나 아니면 몸이 기울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일단 스탠스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탠스는 그냥 알리샷의 그대로입니다. 이게 백사이드 아프캡, 프론트 사이드 아프캡 할때 제가 자세가 달라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백사이드 아프캡을 할 때는요 발을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프론트 사이드 아프캡을 할 때는 발을 이렇게 놓습니다 왜 그러냐면 백사이드 아프캡을 할때 몇몇 분들이 이제 백사이드를 이 방향으로 도니까 초보자분들께서는 발을 이렇게 놓는 경우가 많아요 돌기 편하게 하려고 근데 이렇게 놓으면 임팩트가 잘못 먹힙니다 무조건 이렇게 놓으세요 무조건 이렇게 놓는 순간 보드가 뒤집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냐 발가락으로 여기를 누르기 때문이죠 이 옆날을 그래서 여기를 밟으세요 여기 그리고 프론트사이드 앞캡은 발을 여기 놓으면요 보드가 뒤로 뒤집어질 확률이 줄어들어요 프론트사이드로 이렇게 돌때 이쪽 방향으로 돌때 앞발에 발이 튀어나와서 앞쪽을 누를 수가 있어가지고 중심이 딱잘 먹혀요 양발이 균형을 딱 잡는 거죠 물론 본인이 균형, 균형만 잘 잡을 수 있으면 이렇게도 합니다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 스탠스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 번 발을 바꿔가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 자세 찾아보세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시선이 돌아가야 됩니다 시선 딱 뛰는 순간에 처음에 페이로 가니까 저렇게 보고 가겠죠 그러면서 스탠스를 딱 봅니다 그래서 기술이야지 딱 하면은 이렇게 딱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백사이드 업캡을 할때 저는 여기를 보지 않고요 여기를 보고 뜁니다 처음에는 여기를 보더라도 기술 해야지 하고 앉는 순간 여기를 쳐다보면서 뜁니다 그렇게 해야만 쳐다봐야만 보드가 같이 이렇게 돌아가요 안 쳐다보면 꼬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프론트 사이드도 여기보고 있으면 당연히 꼬여요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몸이 꼬일 수밖에 없는 자세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도 뛸때 앉았다가 뒤를 딱 쳐다보면서 돌아야 돌아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점은 팝을 칠때 임팩트, 힘 이걸 어디에 두느냐 정확한 곳에 딱 줘야 됩니다 그거랑 시선이 정말 중요해요 시선과 어깨가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그두 개만 생각하면 됩니다 앉았다가 점프할 때 그러니까 알레를 할때 시선이 돌아가 있으면 자동으로 조금 돕니다. 그거를 활용하면 됩니다. 시선이 안 돌면 안 돌아갑니다. 이거를 깊이 생각해 보시고 연습해 보시고요. 영상 보시고 연습해 보고 잘안 되면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세요.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왜안 되는지 피드백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제가 제 만든 스케이트보드입니다. 제첫 차가 티코인데 티코가 갈려버렸어요. 어, 탄지한 2주일 됐는데 이 보드 이제 판매 시작했으니까 유튜브 게시글 내용보기 하면 은 제가 이거 링크를 달 테니까 뭐 데크도 따로 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시면 됩니다. 앞광고입니다. 제가 타는 보드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